자 우리 두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리본 메뉴 탭 구성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탭 구성 자 우리 엑셀 의 화면 구성에 보시면 파일 홈 삽입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뭐 수식 데이터 자 이런것들이 기본 탭이구요 각각의 탭 안에는 클립보드 글꼴 맞춤 처럼 그룹이 있고 그룹 안에 여러가지 명령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도 하죠. 자, 이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자, 리본 메뉴에 현재 파일, 홈, 삽입, 그리기,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뭐 도움말, 아크로뱃 자,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사용하는 엑셀의 기본 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 탭들은 사용자에 의해서 추가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과 제 컴퓨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보기 탭까지는 다있을거예요 자, 엑셀의 기본 메뉴는 홈부터 보기 탭으로, 보기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리본 메뉴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탭을 숨기거나 없는 메뉴를 추가로 표시해서 사용자 편의대로 구성할 수 있는게 리본 메뉴 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1-01 엑셀 파일을 열고 개발도구 탭을 자 리본 메뉴에 표시합니다 자이 파일을 열고 개발도구 탭이라는 것을 리본 메뉴에 표시하래요 자 리본 메뉴가 어딥니까 자이 메뉴 전체를 리본 메뉴라고 하고요 개발도구 탭이 뭡니까 자 기본 탭에 보시면 보기 도움말 아크로베까지제 컴퓨터는 있는데 여기에다가 개발도구 탭을 추가해라 그러한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습문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 어떤건가요 자 기본 1 0 1 x l s m 으로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아 뭐를 하래요 개발도구 탭을 개발도구 탭을 리본 메뉴에 표시하십시오 자 파일을 잘못 연거 같아요 자 기본 음, 다시 기본 자, 하겠습니다 기본 1-01 엑셀 파일이니까 어디있나요 찾아보기 하겠습니다 기본 1-01 자, 매크로 파일이었네요. 매크로 파일. 자, 여기다가 개발도 개발 도구 탭을 추가해라. 자, 그러면은 자, 개발 도구 탭을 추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파일 탭을 클릭하시고요. 파일 탭을 클릭하시면 왼쪽 맨 하단에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엑셀 옵션 이라고 하는 전체 엑셀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대화상자 뜨죠 자 왼쪽에는 범주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는 각 카테고리별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뭐 일반부터 수식 데이터 언어 교정 저장 언어 등등이 있고요자 리본 사용자 지정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네요 자 우리는 현재 리본 메뉴에다가 개발도구 탭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자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이 오른쪽에 화면이 오른쪽 화면이 그 크게 왼쪽과 오른쪽도 두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왼쪽에는 명령을 선택하는 공간이고 자 오른쪽에는 현재 리본 메뉴 사용자의 아, 사용자의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분 지금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죠 자 배경제거, 홈, 삽입, 그리기,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개발도구만 현재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맞나요 자 개발도구만 여기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기본 탭에 개발도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개발도구가 체크가 안되어 있었구요 자이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상단 보세요 자 보기 탭 다음에 개발도구라는 탭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죠 개발도구 탭 한번 눌러 볼까요 뭐 코드라는 그룹과 뭐 컨트롤 xml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뭐 매크로 설정하는거 보안 세팅하는거 그리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듈들을 복사할수 있는 부분들 뭐 컨트롤 삽입하는 것 등등이 개발도구 탭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자 현재 우리 이번에 문제는 뭐였냐면 자, 개발도구 탭을 리본 메뉴에 표시합니다 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개발도구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추가한 겁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파일에 옵션에 자 엑셀 옵션 대화상자 화면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하시고요 오른쪽 리본메뉴 사용자 지정 영역에 개발도구가 체크되어 있으면 현재 기본 탭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이 체크를 다시 한번 해제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개발도구 탭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원상복귀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의 개발 도구 체크 확인. 네,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본 메뉴 탭 구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